오늘은 컴퓨터 견적을 한번 그 컨텐츠로 삼았어요. 안 그래도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와 거의 10년 동안 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오. 그래서 어, 제 취미에 맞게 각 부품별로 최저가로 조합 최단의 조합 이른 말 드래곤 볼 모으기라고 하죠. 어,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 취미가 딱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저가 하느냐 이게 공상집 참 재밌는데 제일 먼저 이거 조립을 하려면 CPU부터 선정을 해야 돼요 사실 CPU 고르는 게 컴퓨터 조립하는 거의 그 반이라고 해도 반이 아니에요 어떤 CPU를 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부품들이 조합이 쫙 결정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AMD의 에슬론 지금도 에슬론이 나와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최저가형 컴퓨터 구색을 위해서 라이젠이 시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에슬론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셀론 레이블리치 200 시리즈가 이게 작년에 그 최저가 견적으로 꽤 인기를 끌었던 이제 제품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저도 하나 샀었어요 그때 이게 5만원인 가 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7만원이 넘어 아, 그래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서 딴거 알아보던 중 라이젠 5그1600 이거죠? 어, 이거 처음 라이젠 1세대예요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요거는 제법 상위 링크예요 아니 상위라는 게내 기준의 상위지. 그리고 어쨌든 그 앞서 소개한 네이블리치 200킥보다는 훨씬 성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코어 수가 6개고 스레드가 12개니까 네이블리치는 2코어 4스레드인가 그럴요 거의 4, 3배 수준인데.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건 이제 새거 없고 새거 있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뭐 3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당일 중고로 구매했고요. 중고로 보면은 이렇게 최저가를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하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딱 써요. 근데 보통 이거 검색할 때 낮은 가격순으로 이 CPU들이 안 나와. 맨만면 무슨 이상한 각종 짜잘한 부품들이 나는데 이건 다행히 이렇게 내가 플레임을 다 써서 그런지 CPU부터 딱 최저가가 나왔어요. 근데 맨첫 번째 이거 8만원짜리.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음, 해외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실제로 사봤어. 근데 다음날 바로 이거 재고 없다고 반품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이제두 번째 요거 11만 1 천원짜리. 요걸로 구매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혹시 아직 난 AMD를 모른다. 난 고추고나 인테리어 하는 분은 요걸 한번 사보세요. 음. 10세대 CPU가 10만원밖에 안해요 근데 이거는 최저가 검색 전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본 거고 최저가로 검색을 하면 이거 9만원대도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어 뒤에 F 붙은 게 그래픽은 없대요 그래픽 코어는 없어서 그래픽카드를 따로 사야 돼요 CPU가 골라졌으면 그 다음은 이사 천리요 바로 메인보드가 정해지죠 어떤 걸 할지 그래서 보급형으로 가장 좋은 A320 시리즈로 골랐어요 근데 어차피 라이젠 시리즈는 하위 호환이 다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겠다 하면은 뭐최상위종보드들을 구해도 돼요 근데 난 어차피 한번 사면은 그냥 10년을 쓸 거니까 어차피 게임도 안하고 사무용으로는 정말 이제는 컴퓨터가 10년을 쓰겠어 힘을 쓰더라고요 왜냐면 ssd 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부품이 나온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느려지지가 않아요 워낙 얘가 좀 빠른 편에 속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어쨌든 상위호환 말고 그냥 이거에 딱 맞는 보드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거, 이 보드도 그 윗단계의 cpu는 어느정도 또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어차피 나는 하이엔드를 쓸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건 내가 쓸 것도 아니고 데스크에서 그냥 접수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5만원 밖에 안 해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램을 골라야죠 램은 제가 이왕이면 그 약간 헤르츠 높은 걸로 샀어요 램도 DDR4 뭐 8기가 짜리 고르면 은더 최저가가 많은데 이 보드가 일단 3,200MHz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일단 그거에 맞게 딱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3 2 0 0 지원하는 것 중에서 최저가가 요거 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 당연히 삼성으로 했고요 근데 요거 최저가 검색하기가 되게 어려워 정말 어려워 내가 그랬잖아요 그 검색어로 딱 뛰어서 해보면 은 아주 보기 좋게 최저가부터 쫙 일렬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각종 이상한 무슨 뭐 램이라고 되어 있는 신발이 튀어나오지 않나 뭐 하여간 그래 쓰레빠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결과 요건데 요거는 뒤에 일부러 자기들 검색하라고 했는지 특가RY라는 요 꼬리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플레임으로다 써줘서 검색을 하는 게 좋아요 포인트는 특가RY 삼성 DDR램이고 그렇게 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앞에 더싼게 있는데 그거는 좀 케이크 성이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꼭요 RY 붙은 거를 하면 제가 고른 선에서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 왜냐면 아까 라이젠 이스데이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골라야 되는데 뭘할까 하다 보니까 과거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GTX 550? TI를 선정을 했어요 당연히 새거놓 없고 중고죠 여기 25,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 가 낮은 사양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25,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550 TI로 견적을 내면은 이제 3만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이거 다시 보죠 내친구가 그때 아까 케이스도 같이 샀었어요 근데 케이스가 진짜 감동이야 3,900원이에요 이거 중고 아니에요 새 케이스예요 내가 이거 한번 썼거든요 근데 내가 작년에 샀을 때는 이게 만원이었어 정확히 9,900원인데 오늘 살려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절품이 안되고 있더라고 근데 가격이 더 내려갔어 무려 3,900원 케이스가 감동받고 키보드도 같이 구입을긴 했죠 그 다음 이제 SSD SSD는 지금 제가 최저가로 제일 적당하게 검색한 게 삼성 PM991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로 하냐? 아니 시리얼보로 아니.. 넘어가네 그게 지금 만원대 초반이에요 검색해보면 이렇게 1 2 0 0 0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페이크야 딱 들어가보면 삼성 이게 12,000원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시리즈 갖다 놓고 이게 12,000원이고 삼성을 옵션으로 고르면 가격이 확뛰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PM991로 제일 최저가는 요 세번째는 14,8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용량은 1 2 8기가에요 근데 요즘 그 주력으로 나가는 SSD 용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용량인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걸로 그대로 쓰기로 한게 왜냐면 윈도우즈 깔고 웬만한 기본 프로그램 깔고 야구 동영상이나 게임을 깔지 않으면 은 절대로 이1 2 8기가를 넘어게 서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로 여러가지 야구 동영상을 모으실 분들은 그냥 하드를 하나 사면 되잖아요 즘 하나 뭐 10테라짜리 일부도 뭐 얼마 안하더라고요제 친구 중에 그 10테라짜리를 4개를 궁금한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싸냐면요 노트북용으로 나왔는데 노트북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아예 부품을 교체하고 이제 벌크로 내놓은 거야 시장에. 그래서 이거 군고가 아니라 새 거지만 벌크예요. 그래서 좀 싸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AS 기관은 정품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데 뭐 초기 그량 없으면 AS란 일 없습니다. 이거 사도 돼요. 그다음 이제 파워. 처음에 옛날에는 파워 사는데 돈을 안 썼어요. 왜냐면 아니 메인보드 뭐 싸구려 쓰고 뭐 CPU도 뭐 고급 라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쓰는 데 왜 파워 따위에 돈을 쓰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가형 컴퓨터 살때 파워가 제일 중요해 왜냐고요? 한번 사면 1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파워가 내구성이 제일 약해 그래서 파워가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파워가 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 지 혼자 죽을 뒤지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꼭 다른 부품을 같이 안고 농개처럼 아 이럴때 농개라는 우리 위인을 쓰기엔 뭐하지만 그쵸 오징어게임의 그 한미녀처럼 다른 부품을 안고 같이 뒤져버려 그래서 안되겠어 그래서 파워를 제가 좀 좋은거를 쓰기로 했는데 물론 하이엔드 유저 기준에 좋은게 아니라 제기준에좋은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메이커가 중요한데 마이크로닉스가 좋더라고요 뭐, 마이크로닉스, 뭐, FSP, 뭐, 시소는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저가이면서 용량도 제일 좋은 거는, 마이크로닉스, 요, 뭐 엘리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최저가로 3만 1 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350와트에요. 근데 350와트랑 그 다음에 500와트짜랑 가격 차이가 안 나. 천원 나. 그럼 천원 더 주고 당연히 500와트를 사야죠. 게다가 얘는 색깔도 좀세련되은 껌정칠을 해놨는데 요거를 사는게 좋습니다 풀네임을 다 쓰고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얘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네스에 점 찍으면 그렇게 해서 자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자 CPU부터 11만 1,300원 어, 중고인데 제일 비싸 그 다음 음, 메인보드 5만 1,900원 36,000원 이게... 아 램이었고 램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3만원 3,900원 아 이게 자기감안 벌렸어 케이스 3,900원 그 다음 1 3 8 0 0원 이제 SSD고 그 다음 파워에 32,000원을 써서 총합 30만원이 안된 20만원대로 본체 하나가 뚝딱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자기 고물 컴퓨터를 살려서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새 걸로 바꿔보겠다 하는 분은 이 정도 조합만 해도 당시 쓰던 그 똥컴에 비해서는 아주 몇백배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배가 있잖아요 아 a 가가 아니라 네이 o 릿지2 0 0 g 를또 a 고 나서도 그냥 퍼포먼스, 에 아주, 쇼크가 딱와 o 정도 thank you. Crom, Iman. Choa, you are crude,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